점점 더 자극적인 걸 원하는 관객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포영화 장르는 나름의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악한 악령을 소재로 한 작품들의 경우 마치 누가 더 획기적인 장면을 만들어내느냐에 초점을 맞춘 듯 등줄기에서 소울음을 역주행시키고 각막을 후려패며 염통을 쥐었다 폈다 멘탈을 그냥 막 쉐킷하게 만드는 장면들이 연이어 등장해 왔는데요. 그래서 준비해 봤습니다. 눈알이 따가워질 만큼 살벌한 퍼포먼스를 선사했던 영화 속의 악명들 두둔 채널 고정 필수 구독은 옵션이고요 달콤 살벌한 영화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엇나간 모성애가 가져다 준 끔찍한 비극 시작은 달콤하게 평범하게 왠지 끌리는 매력을 가진 이분을 모셔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르헨티나 출신의 천재 감독 안드레스 무시에티의 2013년작 영화 마마의 에디스 브래넌입니다. 찌그러진 양은냄비마냥 제멋대로 해쳐모인 면상의 품격 우아한 몸놀림에 족같은 눈동자 심지어 피부마저 그리 색이야 원래 3분짜리 짤막한 단편영화였던 이 작품은 센세이션한 연출과 박터지는 비주얼을 통해 큰 이슈를 불러 모은 뒤 급기야 길레르모 델토로의 눈에 띄어 비로소 장편으로 만들어지게 된 영화입니다 상식을 파괴하는 기괴한 몸짓으로 온갖 재롱을 떨어대는 마마의 모습은 일반 관객들은 물론 공포영화 골수 팬들에게도 크나큰 충격을 안겨주었는데요. 특히 원작에서도 등장했었던 이 유명한 장면은 마치 엘보로 정수리를 세리갈기듯 묵직한 임팩트를 선사해주었었죠. 정신병원의 수감 도중 갑자기 아기를 납치한 뒤 수녀를 살해하고 그대로 아기와 함께 절벽으로 투신 이후 애들만 보면 미쳐 날뛰는 광기어린 악령으로 부활하게 된 에디스는 등장시 검은 나비와 함께 시커먼 곰팡이 같은 걸 발생시키며 왠지 고온다습한 분위기를 자아내게 되는데요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그 고혹적인 자태를 드러내며 마마 보면서 엄마 보고 싶게 만드는 놀라운 현상을 경험하게 해 주었습니다. 참고로 에디스의 이러한 모습은 감독의 차기작인 이세서도 그림 속의 여인으로 재등장하며 존재감을 과시해 주었는데요. 여전히 정리가 필요해 보이는 일사불란한 이목구비에 다시 한번 엄마 사진 꺼내보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도시괴담 중에는 엄청난 속도로 질주하는 괴담계의 스피드스터 터보 할머니라는 분이 계십니다. 터보라고 하니까 왠지 이런 느낌일 것 같지만 이런 거 아니고요. 다음은 터보 할머니를 소재로 만든 나이포 에이스케 감독의 2013년자 코소쿠 바바 일명 고속 할머니입니다. 야, 야, 야, 야, 야, 야! 이름처럼 슈퍼하게 스피디한 몸놀림으로 영화 내내 전력질주를 일삼는 코소쿠 바바는 요양소 직원들로부터 모진 학대를 받다가 그대로 방치된 채 사망했다는 슬픈 사연의 주인공으로서 죽기 전 자신의 원한을 담은 저주 인형을 제작 요양원에 깃든 악령이 되어 끔찍한 저주를 퍼뜨리게 됩니다. 극중에서는 저지거리라고 하는 아이돌 그룹이 등장하여 이 버려진 요양원의 공포체험을 하러 왔다가 저주의 희생양이 되고 마는데요. 여기저기서 하얀 백발이 쏟아져 나와 발목을 잡는 것은 기본, 심지어는 입에서도 머리카락이 막 쏟아져 나오다가 이런 게 등장하기도 하고요. 잡았다. 뜻밖의 온몸 비틀기 비주얼로 바닥에서 나뒹굴게 만드는 것은 물론 난데없는 아침 드라마 리액션까지 그야말로 난리가 브루스를 추고 냄붕이 차차차를 땡기게 만드는 괴랄한 장면들이 연이어 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역시 이 할머니가 가지고 있던 가장 무서운 스킬은 바로 상대방을 덮친 뒤 치명적인 볼 뽀뽀를 시전 무려 자신과 같은 할머니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었는데요. 이건 뭐 당하는 쪽이나 보고 있는 우리나 피차 괴로운 건 매한가지니 기억에서 깔끔히 지워버리고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수녀귀신 중에 핫한 분 계시죠? 뭐 발락이라고 해서 왠지 국밥 잘 말아먹게 생긴 독특한 비주얼을 자랑하는 친구인데요. 오늘은 이 친구 말고 또 다른 수녀귀신 한 분을 소개해드립니다. 왠지 함께 물놀이하고 싶어지는 워터파크 돋는 여자, 영화 블러드 레이크의 우슬라입니다. 연애질은 만악의 근원이라며 힘차게 커플 타도를 부르짖던 우슬라는 수업 중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이 연애 편지를 보다가 발각되자 편지를 찢어서 억지로 먹이고 와이어가 동반되는 멱살 잡기를 시전하는 등 히스테릭한 깽판으로 악명이 자자한 수녀였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우슬라는 분노한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죽임을 당한 뒤 결국 연못 속으로 수장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후 수십 년이 지난 후 악령으로 부활하게 된 우슬라는 이제 성인이 되어버린 아이들을 찾아가 무차별한 복수극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우슬라의 주특기는 이처럼 물을 다루는 것으로서 뭔가 삼투압 돋는 비주얼로 나타나서 탄산수 터지는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아크로바틱한 몸놀림으로 사정없이 물싸대기를 날려대는 등 그야말로 물반 귀신반이라는 놀라운 퍼포먼스를 선사해 주었는데요. 지금은 비록 아는 사람만 아는 극보잡 신세가 돼버리긴 했지만 물귀신이라는 독특한 정체성, 그리고 특유의 스프라이트한 비주얼만큼은 가장 유니크하면서도 독보적인 개성을 자랑하는 캐릭터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위자보드라고 하는 서양판 분신사바로 인해 악령에게 빙이 되어버린 한 소녀가 펼치는 가열찬 퍼포먼스가 돋보였던 작품이죠. 다음은 마이크 플래너건 감독의 2 0 1 6년작 위자 저주의 시작에 등장했던 도리스 젠더입니다. 두 딸과 함께 가짜 심령술사 노릇을 하며 근근히 생활을 이어나가던 엘릭스는 좀더 그럴듯한 사기 행각을 펼치기 위해 큰 맘먹고 위자보드를 구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위자보드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세 가지의 규칙이 있었는데요. 첫째, 절대로 혼자서 하지 말 것. 둘째, 절대로 무덤 위에서 하지 말 것. 셋째, 게임을 접을 땐 반드시 Say Goodbye를 외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공포영화 속의 규칙이라는 건 언제나 깨지라고 있는 법. 하필 막내딸 도리스가 위에 세 가지 규칙을 모조리 깨부수게 되면서 무시무시한 악령이 그녀의 몸을 사로잡게 되는데요. 이후 도리스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빙이빙이한 모습으로 돌변 말 그대로 눈이 돌아가고 입이 쩍 벌어지는 온갖 활약을 펼쳐 보이게 되는데요 중력을 무시한 채 벽을 타고 달리거나 천장에 매달려서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시전하는가 하면 옆에 바짝 붙어서 초근접 ASMR을 속삭여주고 급기야는 나는요 오빠가 좋은 걸 어떡하냐며 품 안으로 돌진 세상 국민 여동생 같은 아름다운 퍼포먼스로 빙이게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아마 엑소시스트의 레건 이후로 가장 인상적인 빙이 소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텐데요. 아무튼 이분은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기로 하고 다음 분 소환해 보겠습니다. See? Yeah, 20세기 말, TV를 통해 귀신이 기어나온다는 역대급 3D 퍼포먼스를 통해 전 아시아 지역을 진동모드로 세팅해 주었던 세기의 역작이죠. 다음은 나카타 히데오 감독의 1998년작 링의 야마무라 사다쿠입니다. 제목도 붙어있지 않은 비범한 비주얼에 왠지 혼자서 봐야할 것 같이 생긴 낡은 비디오 테이프의 등장 <웃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부푼 기대를 안고 비디오를 틀어봅니다. 하지만 거기서 흘러나온 장면들은 기대했던 노모 아니 재미진 영상 대신 화면을 채운 것은 아스트랄한 분위기의 잡쓰레기 모음. 하지만 실망하고 있을 때가 아니죠. 이 비디오는 사실 저주의 비디오라는 물건으로써 감상 후 일주일, 정확히 60만 4800초 후에 사망크리가 찾아온다는 충격과 공포에 빅렷을 날리는 아이템이었던 것인데요. 이 저주에 걸리게 되면 사진빨이 쉐따뿌레하게 나오면서 셀카 의욕을 감퇴시키고 일주일 후 3단 고음 지르다가 혈압 터진 모습으로 가열차게 사망 찬송가 480장 천국에서 만나보자를 열창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비디오가 정말로 무서웠던 이유는 바로 사다코와의 1대1 만남을 주선했기 때문인데요. 누가 이벤트 매니아 아니랄까봐 매번 평범함을 거부하는 짜릿한 등장신으로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었죠. 아무튼 이처럼 여기저기 나대기를 좋아하던 사다코는. 이후 PC 모니터는 물론 스마트폰 액정을 섭렵하고 매장 진열대에서 단체로 튀어나오는가 하면 거대한 전광판까지 화끈하게 접수해주시는 등 세상 우주적으로 다가 막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는데요. 뭐 옛날 같은 포스는 이제 싹다 증발해버려서 사라진지 오래지만 어쨌든 링이라는 영화가 주었던 격한 감동은 지금까지도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나저나 링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이 노래가 떠오르네요. 30년 전에 완선이 누나가 처음으로 말씀하셨고 20년 전 현도영이 재차 강조한 뒤 4년 전 아이유가 다시 한번 콕 집어 졌었죠 B로는 우릴 보고 웃습니다 왜냐구요 곧 잡아먹을 거거든요 다음은 안드레스 무시에티 감독의 2017년작 2세 페니 와이즈입니다 수십 년에 한 번씩 나타나 아이들을 납치해서 잡아먹는 페니와이즈는 평상시에는 광대의 모습을 한채 아이들을 유익 말 그대로 아가리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거대한 입으로 냠냠쩝쩝을 시전하게 되는데요 이후에는 아이를 납치해 자신의 아지트에다가 붕끼워놓는 뭔가 수집가적인 면모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페니와이즈는 공포심을 통해 힘을 얻는다는 설정이기 때문에 극중 아이들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각각의 존재로 변신 개별 맞춤형 공포 이벤트를 펼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처럼 개개인의 트라우마를 건드리는 페니와이즈의 스킬은 매우 신선하면서도 독특한 느낌을 자아내 주었었죠 하지만 굳이 이런 잔재주를 부리지 않아도 페니와이즈는 충분히 다이나믹하고 똥줄타게 만드는 존재였는데요. 멘탈의 2단 엽차기를 날리는 각종 등장신과 비교하기가 짝이 없어서 외롭기까지 한 면상 디테일까지 그야말로 얼굴로 무쌍 찍고 앉아있던 페니와이즈의 모습은 이 영화 최고의 감상 포인트였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없던 광대공포증마저 생기게 만들었던 그의 활약에 다시 한번 엄지척 올려드리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본 호러 장르의 개척자인 야마무라 사다코와 함께 투톱으로 활약해 주었던 저주의 아이콘 일명 류마티스 관절 꺾기형 낮은 포복과 신금을 울리는 성대 글기로 전대미문의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분이시죠 다음은 시미즈 다카시 감독의 2002년작 주온의 사이키 카야코입니다 자신의 집에 단 1초라도 들렀던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찾아가서 목숨을 빼앗아 버린다는 가공할 포스의 유부녀 귀신 살키 카야코는 말 그대로 저주와 원한 그 자체의 존재로서 상대방이 언제 어디서 무얼 하든 가리지 않고 튀어나와 다양한 개인기를 선보이게 됩니다. 일단은 아들 토시오를 먼저 내보내서 타겟의 멘탈을 양껏 흔들어 놓은 뒤 정작 본인은 결정적일 때 슬쩍 등장해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어주는 프로 귀신러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가령 이불 속에 숨어있다가 감동적인 이벤트를 날려주신다던가 샤워할 때 머리를 감겨주는가 하면 잠들기 전 슬쩍 다가와 편안한 밤 되시라며 눈 인사까지 건네주는 등 정말 세상 친절한 느낌으로 옆집 누나같은 포근함을 안겨주었었죠. 한편 카야코의 하나뿐인 아들이었던 토시오는 아무리 봐도 그럴 나이는 지난 것 같은데 무려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며 풍기몰란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요. 급기야 그루지 3편에서는 귀신 주제의 사춘기 소년으로 폭풍성장 징그러움이 양껏 추가된 질풍노도한 모습으로 말 못할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아무튼 엄마나 아들내미나 비주얼은 슈퍼 쇼킹한데 하는 짓을 보면 그냥 친해지고 싶어서 그런게 아니었을까 라는 헛소리 한번 떠들어 봤고요 이쯤에서 정리하고 다음 분 모시겠습니다. 오컬트 호러의 살아있는 레전설이자 엑소시즘이라는 소재를 만천하에 알렸던 세기의 명작 다음은 빙의 소녀계의 끝판왕이라고 할수 있는 그분이 등장하는 작품이죠 윌리엄 프리드킨 감독의 1973년작 엑소시스트의 레건 맥닐입니다 엄마와 함께 단둘이 오손도손 살면서 겁나게 화목한 일상을 보내고 있던 사춘기 소녀 레건.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레건에게서 이상한 기운이 감지되기 시작하는데요. 신나게 떼창을 부르며 놀고 있던 손님들 앞에서 시원하게 가쁜 쉴을 쏟아내는가 하면 포화지방산을 화끈하게 날려버릴 복근운동으로 찰진 감탄사를 유발. 나 이런 것도 할줄 안다며 스파이더 워킹을 선보이는 등이 정도면 태능선수촌 가야 되는 거 아냐? 싶을 만큼 엄청난 피지컬 무기를 선보여 주었었죠. 아무튼 이같은 딸자식의 폐학질에 지칠대로 지쳐버린 레건이네 엄마는 결국 종교의 힘을 빌려보고자 데미안 카라스라는 젊은 신부를 찾아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드디어 이루어진 레건과 데미안의 인상적인 첫 대면. 네, 그렇죠. 표면에는 역시 오바이트만한 게 없습니다. 결국 삐져버린 데미안은 윗분들에게 도움을 요청 슈퍼 울트라 우주적 엑소시스트인 메린 신부를 불러오게 되는데요. 사실 레건의 몸 안에 있는 존재는 파주주라는 이름의 악마로서 과거에 이미 메린 신부와 한 차례 만나 뜨거운 박치기까지 나눠본 사이였다는 것. 어쨌든 아는 얼굴 왔다고 금세 신이 난 레건은 그동안 감춰왔던 5만가지 개인기를 한꺼번에 방출하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메린 신부와 레건, 아니 파주주의 최종 결전에서는 어느 쪽이 승리를 거머쥐게 될까요? 그 결과는 영화 속에서 직접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반백년 전 영화로 결말 스포를 쪼고 앉아있는 달콤살벌한 영화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오늘도 언제나처럼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콤 살벌한 영화 이야기는 여러분의 꾸준한 스토킹과 불타는 애정으로